아, 뭔가 가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아니, 스트레스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오는 것인지 뭐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보면 뭐 어디 가도 뭐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엇이 올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우리 받지 않을 것인가 이건 안 가르키죠 그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지 만만 스트레스 회사 보면 어쩌나 그런 방법으로 논리를 펴야 그러면 그냥 그래 지금이나 다를봐뭐 없지 근데 우리 고사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권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줘야만이될거아닙그까 누구말따나 자살한다?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오는 것인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뭐 우울증이라서 자살만 했으면 전부 다 우울증이다. 그렇구만. 응? 누구만 잖아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무조건 우 울증이야. 이거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논리야.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온다고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예요. 신체 리듬과. 자,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살겠나, 안 살겠나. 안 살겠지, 잘.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데, 내 신체 리듬이 꽝일 때는 어떻게 이때 결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거예요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체 반응 곡선이다. 자, 바이오 리액티비티, 우리는 커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생체 반응은 우리의 근본, 인간의 체질의 근본이 우리는 기준이 되는 선이다. 커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체 반응 곡선은 어떤, 어디서 떤어 넣을까? 알지. 그거 갖고 넣으면 우리가 그 운세풀만 안되잖아이체질 하는데 운세 자꾸 덜미기만 안 되지.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인연수로 푸는 거야, 알겠지? 운명수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인연수로 풀면서 이것은 남자 여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이 똑같아. 이거는 인간의 원래 본성곡수이다 인간의 본성곡수. 음, 응, 음, 응. 이것이 원래 이거는 본성곡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 9번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인간이 본성이 되는 거야 내 생체 반응 곡선이 되는 거야. 9년 단위 주기가 정일 좋겠어. 9년 9년간의... 단위? 아니지. 아까는 이런 사람, 이런, 이런 식으로 돼었다는거까까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스트레스 곡선이다. 스트레스 우리는 웨이브, 그지 스트레스 파장이다. 스트레스 파장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뭐 갖고 되겠노? 스트레스 파장은 우리는 원래 인간의 본성에서 보게 되게 되면 감성선이 스트레스 와 파장선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2, 3, 4, 5, 6, 7번이네. 그지? 그럼 7번 곡선이 우리는 이 스트레스 곡선이죠. 스트레스 웨이브가 이런 곡선이죠. 응. 우리가 얘기했때는 감성 곡선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신체 리듬이다. 그지? 자, 신체 리듬은... 단어가 조금 꼬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해야 되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좀잘 기억해야 되요. 리듬이라는 이 단어가 별로 쓰기가 별로 안 편한 우리 이게 꼬약한 글자들 리듬이? 자 이거는 우리는 우리는 신체 의 리듬 곡선이다. 자, 이거는 우리는 심성의 곡선이다. 심성의 곡선. 자, 그래서 이거는 3번 곡선이다, 3번 곡선.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스, 스, 스트레스 웨이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많겠지? 많겠나? 그러면 그게 다 쓰면 다음에 할 거. 신체 리듬에서는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 리듬이 많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병이 올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는 여기에 가는 곡선이 이때 우리는 생길 확률이 아주 높은 거야. 바른국선이이요 보고 지금 원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바이올리슨이 우리는 질병이 발생될 아주 위험한 시기가 저 시기인데 이것이 높고 신체 리듬이 약하다면 이때는 결정적으로 변경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시기에 신체 리듬이 약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생체 반응 곡선이 약해질 때 우리는 결정타가 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빗겨가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잘안 받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겠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아야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이 이세계의 곡선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걸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게 다음에 다시 한번더 하는 걸 하고 자, 이것이 우리는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는 모든 사람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질병을 일으킬 때 똑같은 방법으로 올것이냐이천만 있겠지. 그렇지? 방 다르겠지. 그러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갖고 이 스트레스 받는 그것이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거를 한번 풀어 준다 이게. 스트레스 말발때 나는 무슨 무슨 역할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차말로 의학도 우리는 좀 발전을 해야 되겠고, 과학도 발전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생명과학도 발전을 해야 되겠고, 이 학문절이 정말 올바른 것들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펼쳐지는 것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자, 1번이 우리가 체질에 1번, 5개 중 있어요. 체질이 한번 보자. 수? 어. 저기 수? 자. 수 체질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상이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게 되면 내가 기운이 쭉쭉 빠지는 타입이야. 이것이 우리는 누수증이라고 하는데, 수의 수기 체질로 태어난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빠지게 되면 누수증이다. 물이 줄줄 새듯이 한다면 이 심이 의해만 없다이 말이요 빌빌하는 게요 그렇지? 음, 뭐, 뻔한 거야. 이거, 수대에서 말, 나중에 풀면 똑같을 거야, 아니? 누수증으로, 누수증으로 인해서 나에게 질병을 유발하게 돼. 누수증.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누구? 아, 뭐, 목. 어. 자, 목이 체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목이잖는 목. 이거는 누수, 고 그제? 이게 목이다. 여기서는 열목통이에요. 열목통, 아 열목증, 열목, 어, 열목통, 열목증, 열목이 뭘까? 그죠? 속에서 열이 차 갖고 우라 우라통이 아니고 열이 차 갖고 속에서 확 뒤비지는 거야. 우리 사장님 그렇다. 사장님한테 태어난, 여방하고못하다가 보면,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말요 응? 그렇게, 이 사인은 타입이다. 풀지 못하는 타입이다. 여기서 틀리면 안 되잖아. 이론이 좀멍 엉터리 됐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니? 한 명도 틀리면 안 되겠지. <웃음> 그 다음에 뭐고? 한, 우레는 여가? 네. 여는 스트레스 말이벗보는울화통이되어버는 거야, 울하통. 야는 어떻게 생각해지면, 이 폭발을 해버는 거야. 그렇게 막 사건 치고 사고 치고 일하는 거야, 울화통은 우리통은 이건 토해내버는 것이기 때문에. 저, 아까 저게, 열목통은 어떻게, 해? 여기 열 불이 갖고, 사여가지고, 띠못 풀어갖고 병이 되는 것이고, 우라통은 어떻게, 해? 터지게 되면, 씨야, 터다 붙나, 이 말이야. 뭐, 틀린 게 있나? 없잖아. <웃음> 요것이, 그, 그렇게, 이점다 체질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 말이야. 저 대단한 사람들 둘이 있다, 그제? 대단한 사람들, 이게 뭐고? 이거제, 그제? 토는 뭐까? 이것은 어떻게? 해? 여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보면 여기는 우리는 식토증이 됩니다. 식토증. 그렇게 항상 토기를 갖고 있는 사람, 먹는 거하고 지켜야 되는 거 그렇게 열받으면 먹는 것이 자꾸 당기갖고안 되면 나중에 씹어갖고 조지는 거야. 입에 이어고막 조지려고 하는 거예 그런데 끝까지 씹고 이걸 넘기지 않고 계속 씹어야 되는데 쉽지도 않고, 한번 깨물어 보고, 듣는 기 보고, 한번 깨물고, 듣는 보고, 이런다, 이 말이야. 이것이 식토증이다. 우리는 어쩌면, 거 식증에 속한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응? 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 요만큼 사람은 무수을 없고, 이것이 약한 사람은, 기운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못 먹는다. 그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가 우리는 언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건강을 해치기 이전이다 아프고 난 전에 안 온다 이것이 식토증이야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는 뭘까? 이것이 우리는 풍금통이다 풍금통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열 불을 나게 되면 사람 몸속에 바람이 들은 것 같이 붕붕 뜨는 거야. 날뛰는 거야, 날뛰는 거야. 이거는 날뛰갖고 어떻게 뭐 방향을 못 잡는 거야. 이건 붕붕통이라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쫙 바뀔 뀌건다이 말이야. 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신체 신체 리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신체 리듬에 주겠고 이 생체 반응 곡선이 아주 저조할 때는 우리는 질병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 반응 곡선이 이렇게 상승 곡선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무난하게 또 넘어가다가 이것이 합치지면 우리는 폭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병으로 우리 하는 거야. 그래 이게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이거 쭉 보면, 뭐,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거의 없다. 내가 안 봐도 혼했다 이거만 자꾸 푸는 은 뭐, 저 사람이 열딱밖에열한번에 해봐. 열딱밖에 되면 또 그런 형태로 간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체 반응 곡선과 이 웨이브가, 자 어릴 때 하고 나이 들었을 때 하고 이게 똑같을 것인가? 다르다는 데 있다. 다르다는 데 어릴 때 작용하는 거와 나이 들었어 작용하는 거가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반응 곡선들이 자 27, 54, 82 이것이 우리는 평생에 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27세 속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운세는 어떻게 됐노? 이런 식으로 흘러갔지. 그치? 이거는 여기서 우리는 세 분이 돈다. 세 분이. 그치? 응? 세 분이 도는 거야. 이해 되지? 세 분이 도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음력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되면 3, 3, 6, 9 이렇게 이제 나중에 풀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푸는 거야 근데 큰 흐름은 이거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인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우리는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떻게? 성장기. 그제? 그러면 학생들이 때는 공부할 때니까. 그제? 공부할 때뭐 시집 가고 연애할 때뭐 이런 게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 학생들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 이때 젊은 아이들은 병을 많이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때 병을 많이 유발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숙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비만을 잘 먹고, 누구 말 때는 결혼 해갖고 잘 챙겨주니까 어떻게? 쉐이크 주는 대로 다 먹는 거야. 이? 이때는 우리가 노학이니까 어떻게? 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이, 이 시기가 우리는 무슨 기? 갱년기라. 이 시기부터는 내 몸의 변화가 극격하게 변해요. 변화. 이때는 호르몬도 변화되고 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 생활 섭설도 변화되고 먹는 것도 변화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몸이 풀라들었다한대잡고 그러잖아요. 그는 단순한 아주 간단한 논리일 뿐이다. 그러면 이런 주변의 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스트레스와 신체의 리듬으로 인해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해는 정말로 컨디션이 안 좋은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운이 좀 좋은 기가 있어요. 그럼 한번 풀어봐. 니가 네 자꾸 하지 말고, 월 급해야지. 니 네, 자꾸 니가밖에 모르지. 월은 급이야. 어떻게 해. 아까 1분이잖아. 그지 자, 1번에서, 우린 7번이랬지? 응? 스트레스는 7번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신체 리듬은 3번이세 자,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딱 나누게 되게 되면, 자, 63, 66, 69, 72잖아. 6 2이면 이식이지, 그렇지? 네? 이게 뭐랬노? 신체 리듬이지, 그렇지? 이것이 신체 리듬, 그 다음에 이것이 스트레스다, 그렇지? 이것이 스트레스다 자, 스트레스. 뭐가 절저기가 이식이니까? 여기서 63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질병으로 거의 안간 이유가 나는 어떻게? 생체 곡선은 오르막에 있고 이 시기는 어떻게? 스트레스가 아주 작은 시기이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체 곡선은 좋고 이것이 나쁘고 이때는 우리는 멋이 병이 왔다 하더라도 이거 고치기가 수월 타는 거야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그냥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거야. 응. 권이장님은 응. 여기가 아 이제 여기잖아. 응. 그러니까 이, 여기네. 아 권이장님도 뭐 별로 뭐 지금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시기다. 그런데 한몇년 지나면 한 3, 4년 지나면 스트레스 좀 많이 받겠다. 음? 응? 아 그는 어한 삼사년 3, 4년 둘다한 3, 4년 있으면 둘다 그렇게 있네 그 지금은 그래도 스트레스는 별로 없잖아 둘다 그렇죠?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시기가 아니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지금 스트레스는 뭐 내가 봐도 없는 것 같은 말이야 스트레스 없는 시기야니까 없으니까 지금 없는 거야 그런데 <웃음>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봐, 나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나는 식토체 대기부 될 거라, 이 말, 그때 되면, 뭐든지, 먹는 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그때 못 먹든지.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밥밥도 없고, 이, 막, 누구지? 뭐, 식토증이 생겨갖고 많이 먹든지, 아니면 아예 못 먹고 막, 막, 걸러붙든지, 그런 주중이 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기에서 있는 거 풀고 성숙기에서 풀고, 노화기에서 풀고 이런 스트레스에 인해서 우리는 어느 시기가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딱그 시기가 우리는 어떻게? 질병이 바로 그대로 오게 되는 시기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나중에는 건강 문제를 보면 지금부터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있겠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자, 누구말따 지금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당하는 거지.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다 푸는 거서 효과가 없지. 그, 위험하지, 위험. 그래, 그럼 위험한 거지. 아니지. 사람마다 좀더 다르지. 아까 얘기했잖아. 인연수에 따라 갖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인연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본성 곡선이다 그것이 본성 곡선이 생체반응 곡선이다이세 중에서 생체반응 곡선이 제일 중요 거예요? 그게 기본이 기본 응. 생체반응 곡선이 기본이고 거기서 신체의 리듬과 이 스트레스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지 음. 뭐야, 스트레스하고 신체하고는 내려가는 시기잖아요. 만약에 1, 2년 전에, 2, 3년 전에 음. 그두 개는 굉장히 내려가고안 음. 좋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음. 본 생체 신체, 신체 곡선이 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커버가 되는거지. 이것이 안좋아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신체 지들을 약하고 그러면 생체 곡선이 나빠질 뿐만. 이때는 병이 오는 시기에 가장 강하게 오는 시기 언제쯤인지 모르 과거로 봤을 때 과거로 봤을 때 언제쯤 강한 시기 가장 위험한 시기죠. 과거, 과, 과거 가장 위험한 시기는 우리는 이런 시기,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일단은, 아까 스트레스가 어느 거죠? 지금가? 이거? 그러면 이런 시기다, 이런 시기. 그렇죠? 이런 시기에 스트레스 는 올라가는 시기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을 때는 이게 64, 65, 6, 아니 65, 66. 그런데 64, 65인데 이것도 잘 넘어갈 수 있겠다 이게 지 이게 이거 생체 반응 곡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생체 반응 곡선 내려가죠잖아 위로 올라가지고. 아 올라가 있는. 공리된 내려옵니다. 그럼 그나마 좀다 벌고 있기는 해.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 저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이 안 받는 타입이라는 거다. 무슨 뜻이지? 응? 아, 네. 어? 네. 그렇게 스트레스는 그 잘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 그렇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체를, 이런 경우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거야. 스트레스는 소화를 잘 시키고. 글 그렇지, 깔고 네. 있는 것이. 응. 네. 만약에 그러면 스트레스가 올 때도, 네. 내가 스트레스가 오는 시기에도, 나는 이 곡순이 어떻게, 해? 내 생체 반응곡선이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별로 많이 안 받는다. 비록 스트레스가 오는 시기라 할지라도 내가 내 몸에 신체적으로 극하게 오는 타입은 아니라는 거다. 음. 저게 이제 심하게 색칠이 좀더 밑으로 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하는 시기에 꼬상면서람 가기 힘들다. 그렇지. <웃음> 그렇지. <있는 사람이> <웃음> 그렇지. 이거는, 이거, 이거, 이 이게 입, 입 번호만 지금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어떻게? 해? 결정적으로 오는 게 그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그, 그 스트레스로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질병이 오게 되는 열받는 사람이 들그거열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열받 이거는 열이다 이 말이야.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몸을 치 갖고 어떤 병이 온다 이렇게 오는 거야. 열받아 갖고 나는 이 시기에 이 열로 인해서 내 인자는 어떤 병이 내인제 찾아온다는 것까지 쫙다푸는 거야. 그럼 없는 신기하냐? 자 잠깐 쉬다가.